열의 아홉은 아플이요 욕을 하고 짧은 아플이 아니고 디테일한.. 그 제가 하고 있는게 잘하는거죠? 저는 선무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방식이 가장 고정비를 안쓰면서 순리대로 할수 있는거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사람 해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바다리 나가는 돈이 큰사람들한테 그게 안 돼요.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우리 직원이 프랜차이즈 오래 하다가 내가 학교 운동 후배인데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찰나에 내가 불렀어요. 불렀는데 내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. 그러고 뛰쳐나갔어요. 뛰쳐나가서 3년 후에 나하고 합류를 어요 깨달은 거예요. 그럼 하시게 둬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깨달은 거예요. 프랜차이즈를 형왜안 하는 거야.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참아. 나는 서도를 필요 없고 뭐든지 집안이 탄탄해야 돼. 기초가 탄탄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 놓고 나는 그때 돼서 시작할지 안 할지 그때 도 보자.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니까 갑질하는 게 뭐. 이안 되는 <웃음> 갑질이 왜 생긴 건지 아세요? 지금 뽑아야 되겠는 갑질이 생긴 거예 응. 대표적으로 요즘 IT 기업들도 있고 세계적인 뭐 엄청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는 반독점법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응. 거기는 잘나가도 쪼개는 나라잖아요. 근데 반독점법을 못하는 게 아마존 같은 경 60% 넘는다고 하잖아요.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데가 60%를 차지하고 있으면 쟤들이 다 먹다가 뭐 욕할 거 아니에요? 근데도 네. 말이 없는 게 소비자들은 이익인예요 음. 근데 이 프랜차이즈를 잘가 욕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프랜차이즈사랑하그 시장이 없다 보니까 뽑은 걸로 다 생활을 해야 요그 그러니까 악순환이네요 우리나라 가뭐 시베리아 벌판도 아니고 기껏해 야뭐 300개, 500개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직원들이 다 좋아해요. 음. 내가 그만큼 또 비전을 주고 같이 해 주니까 자기 일처럼 하더라고. 내가 앞으로 그 많이 배워야 될게요. 그렇게 있겠어요. 지금 새롭게 하실 저지 쪽으로 놀았었요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는 거라든가. 아 그런 거야. 얼마든지. 좀 네.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아. 음. 많이 덕까지. <웃음> 그 사람들이 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책도 나왔다고요? 네 글도 잘 쓰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쓰는 건 모르겠고 <웃음> 근데 사실 저는 그 술을 먹어야 글이 써져서 아... <웃음> 일주일에 7일은 술을 먹거든요 아... 저도, 저도 거의 그렇게 먹어요 아, 당연히 굶으시겠죠 아... <웃음> <웃음> 그 보면은 나영업 가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가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.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. 저 우리 저랑 좀 차이가 있크요 진짜 선배님들이 지금. 근데 최근 2, 3년 동안 너무 바뀌었어요. 대표님은 여기에 계속 되셔서 흐름을 다 아시면서 하시지만 다른 상권이 어떻게 약하거나 입지가 약하거나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해서 밥 먹고 살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. 음. 환경이 달라졌다니까요. 환경이 달라졌어요. 너무 달라졌어요. 음. 제가 그래서 앞으로 외식적으로는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. 음. 그게 전 기회라고 생각해요. 음. 저도 기회라고 생딱 지금 음. 빨리 하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저도 막 내는 거예요. 네. 지금이 기회예요. 사실은. 사람들은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. 저는 계속인 줄 알았는데 음. 음. 그... 음. 맞습니다. 지금이 게회 제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오픈할였고 코로나 터지고 위에도 오픈했어요. 그리고 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니까 다잘 살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다잘 삽니다.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지만 더잘 살아요, 진짜. 제가 거기 못 따라가서 제가 좀 자괴감이 듭니다. 아이... 잘하세요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, 예. <웃음> 요거를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더니 또 없더라고요, 요즘. 어디서 가시니 응, 그래서 저, 속초에 갔어요. 속초에 갔더니 시장에 가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아. 그 말잖아요 얘가. 아. 요즘에 하는 데가 없어요. 아. 옛날에 실비집 같은 거아그래도 이런 게 있었죠. 있었어요. 아. 근데 요즘에 아무리 그 유통하는 데뭐 알아보고 있는데도 없는 거예요. 속초시장에서 찾았어 속초시장에서 거기 가서 박스 보고 여기 이 박스냐 여기서 납품하느냐 찾아가서 우리한테 납품해라 보내라 그렇게 찾아가서 한거예요 어, 맛있을 것 같아 예전에 해랑할 때는 그걸 샀어요 물차 해산물 아, 물차 아, 물차를 사서, 어. 사서 이많으 백사장항까지 갔어요 경매 받으러 진짜 받았 우리 와이프가 꼭, 또 따라가, 다니는 거야. 두 시간, 세 시간씩 그 차를 실어 날는 거야. 뭐냐, 싸게 해야 되는데. 그니까, 싸게 해야 네. 싸게 해야 되는데, 방법이 받아서는 그렇죠. 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현지가 사야지. 물차를 샀어요. 한석달 하니까 죽겠는 거야. <웃음> 하니까 지겠더라고요독하셨네요전그 음. <웃음> 해랑은 제가 알아요. 왜냐면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는 데가 알기 있어. 아, 근데 그게 어, 직접 그렇게 노가다를 하셔도 한 6개월 하고 이제 아 더도 안 되겠다. 물차 빨리 팔아라. <웃음> 어 물차 저 가게 하시는 물차 하시는 첨접. <웃음> 저는 뭐든지 일단 제가 접해보려고요 먼저 해봐야 돼. 그래서 대표님의 노하우를 초보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. <웃음> 잘못 알아들어. <웃음> 못 알아들을지언정에 내... 어... 공감이 안되면 또 계속 얘기할게 한문으로 안텐네가 이게 어... 안 되게... 그냥 잘됐다. <웃음> <나이 보인다는>. 사실 <웃음>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. 내가 20몇년 동안 터득한이 노하우를 이렇게 막. 돌려도 되나? 아, 김에 동네. 저기 사진 한 번만. 아, 네. 아, 아, 아, 네. 내일부터 형님이라고 그러겠습니다. 내일. 내일 찾아뵙고 할게요. 네. <웃음>